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어토밤요 지금 여러분 뉴질랜드 이틀차인데 어제 새벽 3시에 자고 현재 시간 새벽 6시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두 가지 컨텐츠를 같이 할 겁니다 개 그물망에다가 닭을 달아가지고 낚시처럼 던져서 해변에 있는 개를 잡는 개낚시 컨텐츠 하나 하고 해루질 컨텐츠를 또 해가지고 같이 한번 추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추베 또이추베보은 우리 바도민이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추베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여기요 캠핑갔 타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한유질 랜드 날씨 개롭같네자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 도착을 했는데 비가 술찬이 오네요 아주 그냥 겁도 안나 지금 난리나버렸어 <웃음> <웃음> 저쪽 건너편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세팅을 하도록 할 건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했던 꽃게낚시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꽃게망입니다 요거를 세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게망을 보시면은 이렇게 양파망이 있어요 여기다가 미끼를 넣는데 닭을 썰어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원래 양파망에 넣고 하지 않나요? 양파망은 미끼가 로스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많이 사먹으라고 아. <웃음> 하루만에 <웃음> 습관 나오나 <나온다. 웃음> 여러분 저런 식으로 닭다리 두 개랑 닭날개 하나 해가지고 5분에서 한 10분 사이 딱 던져놓고 거으면은그 사이에 개들이 이거를 먹으러 왔다가 그물이 쑥! 움직이면서 개들 사이에 걸려서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5분 10분 던져놔서 없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보로 한 50m 정도만 옮겨서 해도 나올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이개그불 낚시가 불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낚시인데 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원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샌드폴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낚싯대를 고정해 주는 겁니다 형님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내살 상상력이 또 오는 거 같은데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런 언덕을 넘으면 은 해변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와 파도 개쎄 롯됐다 여러분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자 던져보세요 야. 야! 어나이세 플라이어 가네 자 다음 초짜 형님 형님 더지 <웃음> 오 역시 마지막 3번 타자 아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봐 오 언제쯤 참았어? 제가 개그맨 낚시대 3대에 불어들어왔습니다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3대에 박아 놨거든요 자 이제 5분에서 10분 있다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바다는 배가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데 1분만 기다렸다가 걷어보고 있어. 배가 있으면은 계속하면 되고 배가 아. 없으면은 포인트로 옮기는 게 아니라 좀더 안쪽으로 누가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듣고 온 소식 같은데? 뉴질랜드 낚시명의 홀리코리아님이 할렐루야 바로 걷어보도록 하겠어 믿읍시다 확확 채줘야 돼요 확확 그래 야 얘가 개들이 걸려요 없어 없어 여러분 저거는 지금 없습니다 <뭐로> <뭐로> 자연이 건져보세요. 뭐 없어요. <뭐로> 어 있다 있다.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뭐로> 있어 있어. 이거 어디서? 여기다 여기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생기실 때 제가 떠들어 나가요. 아 어, 살살. 살살 살살 해야 돼요. 우와 참. 그래. 안돼 어디 갔어? 안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거는 금기 치료 수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건져볼게요. 라사 라사 다 저기 오고 있습니다. 우와. 한마리 한마리 한마리 아 귀여워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이게 진짜 등 이것만 깨다시꼬 깨어라 똑같고 전체적인 모양은 달라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바로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이 잡힌데요 더 들어가 더더더더 더, 더! 더 들어가 화이팅 어, 어. 오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자 이제 던져주세요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더더 더, 더, <웃음> 됐어? 더 <웃음> 됐어 나이스 <웃음> 빨리 <웃음> 나와 <웃음> 멀리 던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풀어에는 삶을 때 물이 따지면서 더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거든요 아 역시 네. 자 여러분 던져놓고 1분 뒤에 다시 한번 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진짜 한 20분 정도 있어야 좀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1분 됐었는데 바로바로 잡힌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1분 돼야 되는데 지금 5분 정도 됐거든요 제발 만하라 <웃음> 와, 야, 뭐야? 저거 뭐 걸려있는데? 뭐건 거예요 저거 이게 뭐야? 제가 없겠는데 이거? 아넘켜버렸네자그물좀 아, 풀어주고 바로 다시 던져줄게요 지금이야! <웃음> <웃음> 자 다시 5번자 까마현님이 이제 건져보실 거예요 <웃음> 무슨 포켓몬스터 갔어 <웃음> <웃음> 왔다! 제발 제발 없어요 깊이 던지면 안되나봐 돌라가네 자여러 이렇게 다시 한번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뭐야 걸려있어 뭐야 <뭐라> 역시 우리 형님 아니 일본도 안되는데 이거 빨리 잡아야돼 손으로 잡아야돼 아니 아니 뭐야 바로 건졌어요 몇마리예요 지금? 세마리세마리열마리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열번만 던지면 됩니다 야야야야야 어슬렁거리지마아까저 계속 어슬렁거리고 꺼리리발레게야 내 개야 뒤질라고 <뭐라> 갈매기 아닌데 이거 뭐예요 어 펭귄이다 아 펭귄이 죽는구나 이렇게 아유 좋은 곳으로 가라 이게 펭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환경이 완전 다르다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 포인트 옮겼고 던져볼게요 자 하나 던졌고 자두개 던지고 다시 대기 라상라 라상. 안녕하세요 우리코리아는 지금 세 마리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웃음> 저희 목표 다섯 마리입니다 라면 딱 끓여먹으면 되거든요 한 큐에 다섯 마리 잡아듣습니다 할렐루야 아, 벌써 예사롭지가 아니고 포인트를 보고 있잖여 요 볼리코리아님도 <웃음> 아, 어, 어, 어, 어. <웃음> 이렇게 보면 은극에뭔지다보이세요 <웃음> 아, 교주 아니에요. <웃음> 자, 그가 왔습니다. 홀리 코리아. 어, 어디까지 들어오셔? 어, 에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웃음> 홀리님,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어, 한번 보세요. <웃음> 한번 보세요. 한 마리, 한 마리. 그래도 한 마리 있네. 두 마리. 두 마리. 어, 세 마리. 우와. 우와. 잠시만 잠시만 역시 홀리코리아 홀리코리아 아멘 아멘 아멘아 아멘 진짜 아까 다 5마리 잡는다고 했잖아 아니 와 아니, 아니 어떡해? 어떡해. 어떤... 어떻게 이런 시간에 왜 다르지 그러니까 똑같이 아니 왜 다른 거예요 현지이현지이 역시 뉴질랜드로 안 나와 지금 저 정도 충분한 거 같지 않아요저 정도면 완벽하죠 여러분 일단 저 개로 라면을 아주 맛있게 끓여서 먹고 그 다음에 이렇지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영상 콘텐츠가 항상 다 요리하는 건데 이번에는 중간에 요리해서 먹고 그 다음에 다스도회르제에서 그걸로 또 먹고 두번하고 두번 쳐먹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거 라면 끓이러 갈게요 라상라상 어, 이게 진짜 우리나라 깨다시꼬깨랑 굉장히 비슷한데 뭔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더 세모 모양? 더 세모 모양 깨다시는 중구스하는데 얘는 약간 세모 모양 튀겨먹으면 맛나겠다 아, 기가 막히죠 깨다시꼬가 원래 한국에서는 튀겨먹어요 왜냐면 어... 이게 등갑이 연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라면으로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둘, 워터야 <웃음> 자 원래는 칫솔 같은 걸로 구석구석 개는 해야 되는데, 근데 얘네는 괜찮아요. 왜냐면면 얘네는 아 모래개잖아요. 뻘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먹을 때 물을 좀 씹히면 그것도 옵션인 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저러면 이제 손질 끝났고, 육수 내려갑시다. <웃음> 들어가라. <웃음> 와, 야 와, 이거 진짜 육수 제대로일 것 같다. 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다 됐거든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드셔보세요. 이게 개가이개 <웃음> <웃음> 드시나요? 아 어, 보여줘야 돼요? <웃음> <웃음> 또 보여주셔. 오늘 엄청 보여주시네. 초배를 <웃음> 저는 그냥 라면만 먹겠습니다. 저도요. <웃음> 이개가 튀겨 먹으면 맛인데 삶으면은 비린 거못 드시는 분은 못 먹더라고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와, 추베르. 추추. 기질. 와, 게맛 어. 미쳤다. 와. 게 맛있어요? 게 아, 맛있어. 추베르. 추베르. 추베르. 추베르. 여러분들, 제 맛있는 라면 맛을 보려면은, 뉴질랜드에 오시면 됩니다. <웃음> 홍보대사 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뉴질랜드? 목사님 <목소리도 웃음> <따님> 찾으세요. <쳐주세요. 웃음> 와, 캠백카에서 먹은 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 미치겠죠 형님. 아, 진짜, 돌아버린다, 이거. 아오 야. <웃음> <웃음> 유질랜드 살겄는데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유질랜드에 와가지고 이게 바다가 앞에 캠핑카를 설치하고 직접 잡을 라면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살면서 언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더 행복한 것만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루질 그것도 타지에서 헤루질을 하는 거 제가 또 처음이거든요 미국에서도 헤루질은 못했었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헤루질 할 곳이 없었죠 바다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파도가 안좋긴 해서 조각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헤루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오호 <웃음> 저 이게 뒤집으면 됩니다 Let'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웃음> 어, <잘 쓰고. 웃음> 홀리코리안 최고 <웃음> 자 여러분 이제 헤루지의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홀리코리안님이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뉴질랜드 호레이한 마리 사온 줄 알았네 <웃음> 자 여기 보시면은 저쪽이 바다인데 여쪽 말고 이 언덕을 하나 넘어가지고 반대편에서 루지라면더 좋은 조각을낼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와좀 보세요 미쳤습니다 미쳤어 아 저기요 와야 오... 비만 안오고 너만 없으면 아주 기가 막히는데 개 처맞고 있어요 <웃음> 자 마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헤르질랄 바다로 왔습니다 와 진짜 멀리 왔다 와 해외 해루를 아니. 자 지금 옷이 다 젖었어요 괜찮습니다 This is 질란자 여러분 저희는 현재 안전을 위해서 구명추끼를다찬 상태고 여기 보시면은 고동 같은데 우리나라 고동이랑은 완전 다르게 생긴 그냥 검은콩 같아요 보려고 자 그래 보시면 여기 해초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해초들 두고 가고 그리고 못나가는 느린 애들 있죠 고두 이런 애들 하셨어요? 나팔고동나팔고동이요 우와! 이게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잡으면 안 돼. 그 뉴질랜드에서 잡아도 돼요. 뉴질랜드 응.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와, 천연기념물 <웃음> 언제 먹어봐. 야, 뭐또 또 뭐, 있다고요? 야, 또 있어.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이게? 이런 틈에 있구나. 와, 나팔고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야야야 여기 무덤이에요. 와, 들어가라. 여기 또 있어. 엄청 많은데? 아 뭐야. 이게 진짜 나팔고둥이에요? 아, 이건 나팔고둥 아니에요. 이거, 이거 다른 거예요? 야, 이, 아, 이거 오, 다르네. 야. 이게 나팔고둥이에요? 예. 와, 아, 진짜 다르다. 여러분, 이따 생긴 새 자세히 생기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 와, 여러분, 뉴질랜드 성계인데, 우와, 보라 성계에서 약간 옆에가 깎인 느낌이네요. 자, 요거는 방생해줄게요 자, 장잘란다라는 유튜버 하고 계시는데, 첫날에 잠깐 인사드리고 갑자기 살아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파도가 괜찮으세요? 들어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금방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많이 잡아주세요. 목숨 걸지나? <웃음> 저희는 워킹으로 하고 장살나들이면 들어가서 스킨내루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사카쪽에데 완전히 지금 다르게 생겼어요 무늬가 너무 예뻐 한번 따 볼게요 트라이야 그래 무늬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카쪽에는 이런 블랙팁 브라운팁이 없는데 얘네는 그리고 바닥색깔이 좀 다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물수 대비 개개개 개, 개. 우와 근데 개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진짜 얘 탈피했네 이 탈피 껍질 옆에 있어 요아그 탈피 있는 거 같아 해봐요 말랑말랑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다리가 너무 되고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죠? 거미같다 거미, 같다, 거미. 에이, 네 오늘부터 이런 거미개다 <웃음> 바로 지어버려야지 <얘네>. 거미 좋아 <웃음> 말랑말랑해가지고 여러분 살려줄게요 그리고 보시면 좀 다른 게이 돌이 굉장히 다둥구스름합니다 동해안 돌들이 이렇게 둥구스름하지 않거든요 약간 각자인데 여기는 뭔가 다둥구스름해요 여러분 말미자리인데 너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엄청 뻘건 루랄처럼 생겼거든요 어, 마음이자면 여촉수에 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냥 독 좋아하는 사람만 만지세요자 이런 어 뭐야 개 크다 개한 마리 지났어요 커요 와 기다려 여기 있다 와 어디 갔어 와 진짜 미친놈이야 이거 넌 뒤졌어 아아아 아, 다쳤다 뒤졌다 지금 여기 다쳤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난 다쳤고 너는 먹힌다 야 진짜 겁나 빠르다 어. 아아 물지마 어 이거 우리나라 톱장저개 새끼같은데 다들 다 붙었어요 미안해 가져가야 돼 새끼가 아니라 톱장저게처럼 생기네요 톱장저개랑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겼다 어우 볼거 맞네 이게 지금 제일 크죠 나팔고둥 나팔고둥이 뭐야 이거 나팔고둥의 특징이 크면 클수록 이쪽에 줄이 더 선명해지고 아 이게 네. 줄이 있는 게 네. 빠려 저기 빠드님이낚시한는데저 한번 구경해볼까요 빠드님이 지금 고둥에서 가셨거든요 배꺼죠 잡았다 어? 잡았어요? 뭐야뭐야 어? 어? 어? 바로 잡았어요 뭐야? 뭐야? 용 해요? 우와, 사이 좋은 짜이, 거죠? 응, 요거는 짜이가, 건... 여기 4 0대 m 까지나온다니까 용, 나오면... 용치가요. 어. 와, 얘도 구워 먹어요? 네, 예, 얘도 먹죠, 먹어야죠. 이거 원래 이래요, 얘. 일단 키. 어, 일단 어, 키. 엄청 키. 날카롭네요. 딱딱히. 어유. 다음에 방금 깬 소라, 소라를 네. 딱딱한 아. 부분에다가 이렇게 뛰어야 돼. 아, 딱딱한 아. 부분에... 우와, 예술이다, 진짜 예술이야. 벌써 한번 맞으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 여기 포인트를 주기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저도 다 잡았어요. 보이시죠? 우와! <웃음> 아니, 무슨. 가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작살란다님 스킨에루즈라고 계시거든요. 제발 다양한 거 많이 잡길. 저희 맞지 않아요? 물? 우린 여기서 보게. <웃음> 아,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웃음> 와, 천연동굴이다, 이거. 맞죠? 우와, 물 뚝뚝 떨어진 거 봐. 아니, 그 생각나네. 그 영화 킹덤 있잖요 좀비 나온 거. <웃음> 약초. 거의 저 사람 아니오. <웃음> <웃음> 약초. 약초꾼. <웃음> 저거 <웃음> 저 사람 아니오. 분위기 <웃음> 폴롬나올이폴롬너 여기 유질드가 반지의 제왕 촬영지거든요 여기 있네 그 프레셔스 <웃음> <웃음> 우와 이거 진짜 끝장난다 내가 내가 여기 딱 숨어있을게 딱 몰래 내가 폴롬같이다아리 나기 우좋아가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형님 거기서 뭐해요 가요 <웃음> <웃음> 근데 여러분 보통 저런 구리에는 뱀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에는 뱀이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뱀한 마리가 나와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독충이나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포유류들 있죠 사자나 이런 거 이런 게 전혀 없고 좀 인간을 위한 나라? 그런 것 같아요 뭐 잡으셨어요? 소라! 소라! 조심하세요 우와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이게? 진오레미 아니야? 진오레미요. 레미 진오레미. 우와 구멍 시비로 사짜 나오네. 유질랜드 넘버원 텐션. 뭐야? 뭐또 잡으셨어요? 나팔 고등어. 사이즈 봐요 형님. 한국에서 먹는 사이즈 먹으면은 진 80년. 나팔 고등어 천이 이렇게 작은 건 없었잖아. 네. 면서 줄이 진짜 예 진짜 예쁘다. 팔고둥인가면은 옛날에 이걸로 오오 소리 들려요? 오 네, 들리네요. 오 <웃음> 뉴질랜드 넘버원 텐션. 와 이거 어 너무 예쁘다. 잠깐만 진오름이 어딨어요? 와 진오름이 진짜 미쳤다. 아니 근데 이거 약간 무늬 다르지 않아요? 눈도 지금 좀 다른 것 같고. 편에갔어요어때요 음, 내가 봤을 때는 진오름이 맞는 뒤올라움도 네. 지금 열받아 갖고 눈이랑 빨개진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무늬는 비슷해요. 네, 한국이랑똑같아요아 똑같아요? 여러분의 K. 아 점장님. 똑같아요? 아, 한국의 자존심을 내가 보여주겠어어 왔어.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이 여기 그 이거. <웃음> 미역이 달려왔네 아이고 형이 어디서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하세요 나는 한국에서 먹어주지 뉴질랜드를 안 먹었어 <웃음> 여러분 아까 개 잡다가 여기 팔아에 있는 갈매기 1호한테 피개무었습니다 복수 좀 해주세요 개로 낚시를 해주세요 구멍치기 하면 또 누굽니까? 쟤 부대끼냐 <웃음> 자요 개를 해보겠습니다. 묶어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다리 한짝으로 뉴질랜드 돌덩 한번 잡아주겠어 아 와, 저게 더듬이요? 우와, 더듬이 형? 우와 뭐야 저 더듬이는 뭔가 낫네요 배탈나 괴로까지 생겼어 h u h u h u <웃음> 어렵네. <웃음> 아유 초짜 형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게요. 혼자 잡는 줄 알고. 괜히 못 잡은 게 <웃음> 아니에요. 괜히 <괴기> 없어 저기 <웃음> 뉴질랜드. 제자 <웃음> <뉴질랜드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 잡았는데, 자 여기 진오름인데 노래미랑 진오름이 차이점이 뭐냐면 꼬리 끝을 보거든요. 꼬리를 폈을 때요렇게 약간 직각이거나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으면 진오름이고 앞으로 둥그렇게 나와 있으면 은 노래미예요. 근데 요거는 진오름이 같은데 이게 뉴질랜드 모양으로는켈프피시라고 합니다. 근데 노래미보다 무늬가 좀더 복잡한 느낌이지 않아요? 그지. 그죠? 자 그리고 용추놀이기 이거는. 어, 야, 아가리빨이 원래 이래요? 아가리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 같고, 네. 조심해야지.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제, 어우, 야, 씨.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야, 야 대박이다. 자, 그래서, <웃음> 조그마한 소라. 이런 거는 조금 방생을 해서, 오나서 가져와서, 바로 추베름 다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말리꺼잖아! 여러분, 조가 맞추고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길을 잡았는데, 집게 보세요. 정갈 같아. 자기 몸만 합니다, 집게가. 너무 비율이 멋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말리꺼죠? 개귀엽죠? 없죠? 없죠? 여기도 불가사리가 유해동물이에요? 네. <웃음> 피져라 임마 지금 이거는 우와... 태각이거든요, 우와, <웃음> 아, 태각인데, 와 폐각이거든요 그냥? 와 대박이다 폐각인데 와 가운데 뚫려 있는 거 너무 예쁘다 조심해 가와 진짜 크다 이제 진짜 집에 갈게요 나따따따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잡아온 녀석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요거는 뉴질랜드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소라 같고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나팔고동이라고 해가지고 멸종위주고 1급인데 뉴질랜드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잘 모르겠고 진노래미 용치놀래기 이렇게 잡아왔거든요 자 근데 나팔고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고동 중에 유일하게 불가차례의 천적입니다 자 근데 나팔고동이 우리나라에서 왜멸종위족이 됐냐면은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 간 겁니다 뉴질랜드에는 보셨다시피 그냥 질감에서 줍습니다 요거는 스킨으로 좀큰걸 잡은 건데 홀리코리아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조감대에서도 요런 게 나온대요 이것도 보고 굉장히 아쉽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나온대요 크기가 거의 한 30cm에 육박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요 맛을 여기 와서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로 먹을 거냐면은 아니 여기 뭐가 유명하죠? 뉴질랜드는 피쉬앤칩스 조의 <웃음> 아네 형님 원래 어디 분이세요? 충청도요 형님 충청도잖아 요 전라도요 아 전... <웃음> 피치앤칩스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요 생선 두 마리 당연히 피치앤칩스에 들어가고요 나팔고등요큰 거를 제외한 나머지도 싹다 한번 삶은 다음에 다시 튀겨서 피치앤칩스에 재료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사실 피치앤칩스 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살아 있었으면 회로 먹었을 텐데 지금 살아있지 않아가지고요 기본 소라 먹듯이 대처사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앤칩스는 제가 봤을 때 뉴질랜드에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게또 브� <웃음> <웃음> 일단 여기다 물을 넣어야 되니까 하나 둘셋 하면 워터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웃음> 워터야 <웃음> 다죠 어우 됐습니다 여기다가 딱 올려놓고 제일 세게 딱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비늘을 먼저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미 비늘이 엄청 얇네요 근데 되게 거칠어요 <웃음> <아이씨>, 어우야 <웃음> 와야씨 <웃음> <웃음> 여기 나이 났다 야벽 청소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진짜 거칠다 칼로 조져도 저기 붙어서 뻐기는 거 보세요 조져조져할수 있어 하나 둘셋 저저저저저저저저 <목소리> 방금 봤어요? 한숨에서 현타오는 거 따님한테 한마디 아빠 열심히 하고 있다 <목소리> 뉴질랜드 거라서 좀더 억센 거 같은 그런가? 거 우리나라도 그래아이 정도 아니요아 아니요. 그래요? 손만 대도 바로 벗어져 버려 리아 진짜요? 워터 <목소리> 아, <아니야. 목소리> 어, 더야. 아니 워터야! 해야지 뉴질랜드 거잖아 <목소리> 워터 뉴질랜드랑 충청도랑 섞여있는 거 같소 어, 예? 저저저저저저저 주디야 아빠 열심히 하고 계신다 네. 아 얘는 근데 시원하게 뺏겨집니다 여러분 내장 싹다 빼주고 깨끗하게한번 씻어줄게요 옆에 날려주고 이렇게 해놓고 필렛을 한 번에 같이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거도 한번 초짜장님 보여주세요 기회가 왔다 <웃음> 무슨 기회네요 형님 빨리 저한테 잘 보일 기회 뭔 소리야 <웃음> 빨리 해 임마 <인마. 웃음> 이렇게 장갑을 껴주시아는님 부담되는 기회예요 이거 아, 여기 아, 또 특별한 걸로 아. 준비했어요 아. 초박형이요 <웃음> 뭔 소린가 얘네 <해네. 웃음> 워터야 전라도 버전 있나요? 어차아! 아니... 롯데다 롯데. <웃음> 충청도스. 어차. 안에 구든 신장 싹다 빼주고요. 형님 그 신장 잠깐 하고 계세요. 저물 끓어서 소라 넣어도 돼요? 가지마. <웃음> 자르게 싹다 내장 네 뺐으면은 어, 야. 한번 긁을 때마다 비늘이 계속 나오네. 이게 충청도 뭐던겨 <웃음> 친구가 알아서 해야지 알아. 아 <웃음> 그러면 두 분이 동갑이에요 여러분. <웃음> 마지막 긁을 때 라삭 사무라이로 딱 준비됐네요. 예, 갑니다. 라삭 사. 어, 잠깐만 NG <웃음> 라삭 사무라이 기가 막히게 떠내버렸야 어, 여기 보면은 갈비뼈가 있어요 음. 야, 여기는 어차피 횟감으로 먹을 것이 아닌 게 그냥 아낌없이 날려줘요 이렇게 <웃음> 내가 봤는데 현이 실수하거나 할게 핑계 바로바로 돼 그러니까. <웃음> <야>, 원래는 <웃음> <웃음> 아유 됐어요 형님 아니, 그냥 다 잘라버려요 키우는 게 밀어버려 그냥 아잉 아 이게 지금 이야필레 이렇게 두고 이거 이제 우리 아, 나는 약 먹었더니 몽롱해서 아 진짜 해좀 쉬세요 쉬세요 그럼 아, 우리 현네 남아서요 현네 형네 고둥 일단 넣어주세요 자 고둥 자 요거는 일반 소라고 요거는 또와 보말 근데 이렇게 큰 보말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요만한 보말이 있소이다 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 있어요. 그렇구나 요것도 넣어주겠어 이 예. 아, 이 이게 나팔고둥이 어렸을 때는 요렇게 진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을 하게 되면 요렇게 와 색깔이 진해집니다 나팔고둥을 껍데기만 팔기도 하는데 인터넷 보니까 8만 9천원이더라고요와 진짜로 <웃음> 뉴질랜드 당근마켓에 올려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고 요건 아주 푹 삶아줄게요 삶아주는 동안 또 우리 아또뱃지 했잖아 초박형이요돌기형이요나 <웃음> 어. <웃음> <웃음> 이렇게 아 <마시고> 바나나 맞시고 <웃음> 옷을 본게 바나나요 걔네 <웃음> <웃음> 근데 <웃음> 등 말고 혹시 여기 앞에서부터 쭉깔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거지 요렇게 해서 한 번에 쭉 가야돼 오 아, 라삭 아, 오. 오, 오 <웃음> 자이렇게 해서 갈비대 원래 요거 안 해주면 많이 알려먹소이다 이거. 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고 아, 이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척추뼈.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게 손질하기 전에 분명 2명 이상 저아뼈 구조가 진원의 위 구조가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지. 원래는 많이 나와야 되는데. 40세 넘어가면 이게 참 변명들이 많 막. <웃음> <웃음> 이거 봐, 여기 가시가. 이야, <웃음> <웃음> 이제 살벌하긴 하다. 자, 이것도 뼈를 이렇게 싹 날라주게 되면 용치보다 작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필렛 다 떴고, 자, 이제 요거를 튀김가루 해가지고 싹 튀기면은 피치앤칩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뉴질랜드 가장 유명한 튀김가루. <웃음> 치킨가루. <웃음> 자, 그래서 요거 끓이면은 다같 같이 한번 튀겨보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소라를 30분 정도 삶아줬거든요 자, 이제 톤 오프하고 찬물로 식혀줄게요 워터야 아, 이렇게 식혀주면 얘네들이 응축을 하는데 그때 바로 빼주면 되지요 젓가락으로 꾹 누르고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라를 돌려야 됩니다 젓가락을 돌리면 안 돼요 내장을 빼고 먹어야 됩니다 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그렇지. 많이 먹으면 럴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다 빼줘야 돼요 안 뜨거워요? 아 뜨거 나팔고동 같은 경우에는 독쌤이 있어. 오, 여기 가르면 독쌤이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가르면, 요게 독쌤 같은데. <웃음> 형님 이거 찍기 전에 어, 어, 어, 어. 자신있게 뭐가 독쌤인지 안다고 했잖아요. 요게 독쌤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웃음> 여기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큰거한번 까면 나올 거죠. 아, 좋아, 좋아. 이거요? 어, 뭐, 이거 싼냐. 싼냐? 우와, 이 아, 씨야바라. 여기 있네. 이거예요 오우 야아뭐롯뭐날기 아, <웃음> <웃음> 바로 그냥 요거를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형님 궁금한 거 있습니다 요거 생일사 한번 보고 싶어요 얘네 여러분 깊숙이 밖에있어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안 진짜, 나오면 진짜. 제가 봤을 때 깨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들어 망치 있습니다 전 제주도 캠핑샷 가서 사왔습니다 <웃음> 아 <웃음> 먹지 말자 저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거의> 다 했어요 <웃음> <거의 다 됐어요. 웃음> 됐다, 됐다, 이제 뺄수 있어요. 야, 뺄수 있어. 이제 있어요. 야, 이거, 오, 뽑았어요. 아, 얘는, 소라가 아니라, 고등이 맞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했거든요. 여기는, 나팔 고등이라, 일반 소라, 그리고 보말. 요거는요, 튀기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썰어가지고, 초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튀김가루에 저거를 버무리기 전에, 식용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어, 어, 어, 어, 어, 너너그 다음, 바로, 파이아!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대우는 동안, 지휘가루 넣으세요 들어가라. 색깔 <웃음> 한번 <웃음> 들어갑니다, 자, 넣어주세요. 넣어주시오. 밀밋하게 넣는다, 너. 형님 거 하나 만드세요, 형님. 순발력 야, 거의 가불어! <웃음> <웃음> 뉴질랜드 넣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뜸 들이면 큰일 나요 <웃음> <웃음> 야, 흔들어주면 됩니다 오 <웃음> 이렇게 해주시고 그대로 바로 튀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을 달구는 동안 요거를 먼저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나팔고둥입니다 여러분 나팔고둥 이야 뭐와 이게, 냄새, 냄새, 냄새 장난 아니에요 거짓말 굿네 좀 비슷한 냄새이네 우와 진짜 인데 치킨 진짜? 냄새 나진 그, 뭐시기냐? 좋아. <웃음> 아, <웃음> 아, 우리, 빠동이 형님, 그래. 맡아야죠. 아, 진짜. 이거는 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회로, 회로 또, 드셔보셨어요? 회로 먹어봐야 어때요? 바로 소주를 부르는 맛. 와.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다 달궈졌거든요. 넣어주세요. 자, 오. 지렸다, 지렸어. 야 <웃음> 근데 피치앤치스가 이런 느낌이 아니지 않소? 잘못 만들었어. <웃음> <웃음> 좋았네 <웃음> 아, 진짜, 왜요? 약간 반죽 느낌으로 튀김옷이 좀 맛있게 돼야. <웃음> 맞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고 빵가루 해서 하는 느낌이 거의 피치의 칩스예요. 다시 하시죠. <웃음> 아니, 싫어요. <웃음> <웃음> 지금 새벽 1시예요 저희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다른 건네 차러 가야 됩니다. 오, 우야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싹다 담아가지고 한번 추베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베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습니다. 바로 가서 한번 드셔보시죠. 가시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를질로 잡은 녀석들로 요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피치앤칩스가 딱네조가 있거든요. 하나씩 드셔볼까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먹은 피치앤칩스랑 비교를 해주세요. 해주겠어. <웃음> 데려가시오. 자저희가또 칠리소스를 이렇게 장만해왔거든요. 투 베르. 투 베르. 투 베르. 투 베르. 음, 음 맛있는데 <웃음> 야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바삭바삭하고 필레시 너무 잘 떠져가지고 음. <웃음> 잘못 찍었어 초장 <초락> 찍었네 추베로 <웃음> <웃음> <웃음> <츄베르? 웃음> 음, 맛있다. 우리 엊그저그피앤칩스인가 먹었을땐. 네 저희가 밖에서 먹었었거든요. 그거만 더 맛있다. 아 진짜요? 진짜? 전 그게 더맛있었어 아. 나도 그게 더 맛있었어. <웃음> <웃음> 근데 맛있네 여러분. 되게 담백하고 근데 치킨튀김 가루가 아니었으면 조금 맛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치킨튀김 가루 자체에 간이 배가 있기 때문에 좀더 그래도 맛있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소라인칩스 먹어볼게요. 초장 찍어요. 튀김인데? 소라는 초장이지. 어때요? 젤리가 났어. 젤리 <웃음> <웃음> 먹어볼게요. 춥! 추베 음! 음 비싼 주주보다 낫다. 훨씬 낫네. 이거 만들어서 파시오. 팔았어 <웃음> <웃음> 소라가 여러분, 여기 널려있거든요. 이제 뭐, 홀리코리아님의 특급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홀리코리아님께 한마디 하세요, 형님. 아이고, 고맙소. 조선에 오면 또 조선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어! 또 재미없어. <웃음> <웃음> 너무하네. 아해가 엄격해 이렇게. 형님 어. 여기서 재밌었잖아요. 더 빠그러졌어요. 재미없는 캐릭터로 가요 형님. 아, 아 목이 타네. 아, 뭐 마실 거 없으니까. LNP 없어 LNP.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뉴질랜드의 유명한 탄산 음료입니다. 아 너무 광고처럼 들어가 광고 <웃음>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 아니 말이 안요광고는 채널 삭제합니다. 술은 아니죠? 아, 술은 아니에요. 완전 음료. 고습니다고리콜리아 아, 아, 아, 네. 화이팅. 리리아 화이팅. 어. 복숭아 아이스티에 탄산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이다랑 콜라마큼간이 세진 않아요. 야. 자, 이제 대망의 멸종 위종 먹어 보겠습니다. 저장 걱정해 가지고. 츄! 배. 네. 음. 와, 이건 진짜다. 와. <웃음> 와 이거 진짜 녹는다 약간 수육에 비계쪽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본 소라의 그 쫀쫀함보다는 싹 녹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절대로 먹어볼 수 없는 나팔고둥을 잡아서 먹어봤는데 솔직히 이런 컨텐츠가 저는 정말 좋은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타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먹지 못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많이 먹으면은 언제 여기서도 멸종위종이 될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도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컨텐츠 아직 많이 찍을 예정이 있는데 바다 상황이 어떨지에 따라 컨텐츠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뒤에 영상들이 아마 몇개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터 방이에요